오늘도 열심히 편집 다이어트 중인 살토끼 그의 동료 개토끼는 오늘도 방해를 한다 10분 편집 1시간 휴식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살토끼 휴식시간에도 운동하는 척을 한다 1분 영상 한편에 바로 잠드는 살토끼 무슨 이유에선지 잠든 살토끼를 확인하는 개토끼 확실하게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개토끼 확인사살 완벽하게 잠든 걸 확인한다 살토끼가 잠들기만을 기다린 개토끼는 결국 미리 등록해놓은 지문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선을 넘는 개토끼 결국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마는데 현란한 손? 아니 발 놀림 살토끼가 잠든 틈을 타 채널을 노리고 있다 예상과는 다르게 지지율 70%에 육박하는 완벽한 된다. 승리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살토끼 잠자다 코가 베었다 <웃음>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살토끼 이미 늦어버렸다 올리면 어떡하아지서 라면 못 라면이 고 싶어? 먹으면 안될 텐데? 간식보다 라면이 좋아? 말하싫 그래서 준비했다 게라면게 라면의 단백질 클라스 게 헬창 전용이다 면 삶은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방식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끓여준다 라면 끓이실 때 면부터 넣나요? 스프부터 넣나요? 나는 물부터 넣는다 나 먹고 싶어? 냄새 한번 맡볼래 아직까지는 평범한 라면 냄새 먹고 싶다. 라면은 소고기지 군침이 싹. 아 정말 개 맛있겠다. 내가 먹고 싶다. 팀 보고 있어. 소중한 우리 개토끼가 먹는 거맛 한번 봐야지. 이건 나 확인은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 고들고들해. 맛 라면은 역시 조리가 간편하다 아, 어. 아 여기 스프 넣으니까 냄새가 스프를 넣는 순간 멍멍이 사료가 되어버렸다 개간식 플레이팅 거기 아니야 일로와 哎 맏파람에 개눈 감추듯 계란이 녹아버렸다 아, 나더 끓여줘? 너안 먹을 줄 알았는데 <웃음> 잘 먹어 설거지 니가 해 지지율 <웃음> 70% 되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조리는 내가 해줬으면 너가 치워야지 개토끼 자식아 고기도 얼마나 들어갔는데 위에 그 엄마 딱 말해봐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촬영 끝났습니다 마이크 주세요